영양 섭취 기준, 영양 섭취 실태, 밀도, 영양 성장 표시, 세포 구조 기능. 자, 1장 개요입니다. 자, 개요 보시면은, 자, 1번. 1번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방금 우리 본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1번,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권장 섭취량에 해당되는 값이다. 아닙니다. 권장 섭취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균 필요량에 해당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노레산, 알파리노렌산은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맞습니까? 리노레산과 리노렌산은 알파 리노렌산, 그럼 알파 리노렌산 그랬으면 우리가 감마 리노렌산도 있습니다. 그죠? 알파 리노렌산과 감마 리노렌산 있을 때 알파 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감마는 아닙니다. 감마는 아니니까. 자, 리노레산과 리노렌산. 리노레산, 리노렌산. 필수 지방산이고, 충분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다 아니다. 그럼 무엇이 아니냐? 찾아내도록 하세요. 자, 5번에 뭐가 답이 아닌지 한번 봅시다. 자, 무기질 중에 나트륨, 카륨, 염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다 이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여기에 크롬도 집어 넣었어요. 크롬 크롬이 상한 섭취량이 자 상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나트륨 자 나트륨 염소 카륨그 다음에 크롬, CR 크롬이 상한 섭취량이 아까 우리가 봤죠 크롬 상한 섭취량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걸 봤죠 그래서 무기질 중에 나트륨, 카륨 염소, 크롬만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중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한 값으로 설정된 기준이 뭐냐 뭐냐? 권장섭취량이잖아. 그렇죠? 권장섭취량.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 영양섭취 기준입니다. 한국인 영양섭취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지금 찾아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20대 여성은 과잉에, 20대 여성은 과잉에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 이게 20대 여성, 여성들이 그렇게 과잉에너지 섭취하고 있, 있습니까? 사실 거의 에너지 섭취를 많이 안하고 있어요. 부족한 상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바이타민 A는 권장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칼슘만이 아니고 아니고 바이타민 A도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바이타민 A도 포함시켜라 바이타민 A도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 다음 4번이 에 75세 이상 여성은 평균, 단백, 평균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다 4번이 답입니까? 75세 이상 여성은 평균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다. 높은 편이 아니겠지, 그죠? 낮은 편이다. 답은 그러면 5번? 5번 답이 아니죠. 50세 이상 중창, 중장년층 지질에 대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다. 중장년층이 지질에 대한 섭,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답은 3번이 답은 될것 같겠네. 그러니까 자...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은 맞고, 비타민 자 권장 섭취량 대비 섭취가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과 비타민 A인데 주로 20대에서 75, 20대와 75세 이상 여성은 에너지 섭취량이 부족한 편이고. 5, 60대 남자들은 과잉에너지 섭취 상태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탄수화물에 의한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은 편이고 75세 이상 여성은 평균 단백질 지질 섭취 비율이 낮은 편이다.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여기 때문에 답은 그래도 가장 적합한 건 3번을 답으로 할 수밖에 뿐이네, 그죠? 근데 섭취가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다. 뭐 칼슘, 비타민 A도 좀 섭취가 부족한데 여기 가장 그랬으니까 뭐두개두두 두, 두 가지를 다 설명하기는 말이 안 되니까 칼슘이다. 그럼 답은 3번이다. 그다음 4번 마찬가지. 자,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의 무선값이다? 중앙값이다? 평균값 아니다. 그죠? 중앙값이다. 그 다음 5번이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족 그래서 섭취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이때는 자료가 부족해서 부족할 때 이때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다. 충분 섭취량이다. 자 평균 필요량 구하고 거기에 이 시그마 표준편차 두배 더하면은 권장 섭취량 구할 수가 있고 이 자료가 부족할 때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 인체 해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상한 섭취량을 결정한다. 그 다음, 6번은 당뇨병 대사증후군 증가를 예방해 탄수화물의 총에너지 섭취량은 얼마? 55에서 65. 자, 이렇게 설정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65만의 70%였어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 70%까지 허용했다가 줄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좀 띄워서 9번을 보자 자, 영양성분 표시에서 의무 표시 영양소는 뭐냐 자, 의무 표시 아홉 가지 있습니다. 자, 아홉 가지 의무 표시 영양소. 열량, 그 다음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지방에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그 다음 나트륨. 자, 이 아홉 가지. 그러그 중에 아홉 가지 중에 여기 하나 있다. 뭐냐 나트륨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1 0 번은 세포 성장 단계. 자, 비대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비대성 그런가? 뭐 세포 수가 커지, 세포 수가 많아지냐, 아니면 세포 자체가 커지느냐, 세포 숫자가, 자, 처음에 증식성 성장을 할 때는 세포 분열에서 세포 수가 증가됩니다. 세포가, 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DNA량도 세포 하나 있다가 세포가 두 개가 세, 두 개가 두 개가 있다가 네 개,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될것 같으면은 세포수가 증가한다면 핵산 DNA량도 증가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세포수가 늘어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세포수가 아니고 세포가 비대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비대성 성장일 때는 세포 분열은 중지되고 세포 크기만 커진다. 그러니까 DNA 양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비대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세포 크기만 커진다. 그 다음 11번. 자, 세, 생물체가 성장 발달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으로 되느냐. 자, 첫째, 에, 증식해야 되겠지. 세포수가 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정식 세포수 증가되고, 그 다음에 정식과 비대 일어나고, 그 다음 비대 단계를 거친다. 정식, 증식, 정식과 비대, 그 다음에 비대. 자, 이 단계를 거친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이 그림이 종종 자주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연령, 자, 0, 4, 8, 1 2 16, 2 0세자 가로축에 나이가 가로축 그 다음 세로축에 어떤 이제 크기 자 이렇게 가로세로 나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있느냐 음. 이걸 보고 이 문제를 푸도록 합시다. 자, 림프형 흉선은 10에서 12세 때, 자, 이형입니다. 림프형입니다. 자, 가장 나이, 언제가 림프형이 가장 높아지느냐. 10에서 12세일 때, 이 림프형 흉선은 최대 발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 정도 되면은 이렇게 확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성선형은 12세를 갖, 자, 여기에 보면은 12세 정도 이후부터 이제 성선형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증가됩니다. 가장 아래쪽이 성선형. 그 다음, 일반형, 자, 두뇌형, 신경형, 그러는, 자, 이 봅시다. 두뇌, 신경형은 생후 4세일 때 최대에 이르고 거의, 거의 4세, 생후 4세의 최대 세포수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숫자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생후 4세 정도 되면 벌써 뇌, 신경,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에, 세포수가 거의 정점에 도달하고, 그 이상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다. 얘기요 일반형은 우리 몸, 몸이 크는 거 성장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일반형. 보이죠? 그럼, 림프형. 신경형, 일반형, 성선형, 네 가지. 두뇌 성장 곡선은 어느 것이냐? 뭐, 성선형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1번. 2번은 림프형. 3번은 일반형. 4번은 이 성선형. 성선형. 이거와 이거, 5번은 이런 타입은 없죠? 그죠? 5번 이런 타입은 없어요. 그냥 그렸는 겁니다. 13번에 중추신경계 발달을 위해서 영양소 섭취가 아주 중요한 시기는 중추신경계 발달, 에 영양소 섭취 굉장히 중요할 때가 언제냐? 생후 1세까지입니다. 생후 1세까지. 그 다음 14번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령화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 다음 15번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항상성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체내의 어떤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변화, 변화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혈압 일정해야지 그렇게 혈압이 확 올랐다 내렸다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체온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pH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항상성 유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16번, 세포 내 소기관 있습니다. 자, 세포 내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 뭐냐? 뭐 에너지 발전소잖아, 사실은. 에너지 발전소. 그 다음, 17번. 자, 17번이, 자, 세포 내외 물질 운반 과정.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물질 운반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자, 에너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운반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자, 여기에 따라가지고, 자, 세포막 물질 이동. 자, 물질 이동. 수동 이동이 있고요. 능동 이동이 있습니다. 수동이라는 얘기는, 자, 능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능동에 라고 기억을 좀 하자. 이렇게 저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능동, 능동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능동에 에너지 필요해요. 에너지. 에너지 필요하다. 그럼 수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에요. 에너지 없이도 수송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 수송 이동이 되는 물질 이동이 될 때에 그 에너지 없이 물질 이동될 때 되는 방법이 확산, 삼투, 여과 자 이거는 수동 수송이고 수동 수송이고 에너지와 운반체가 필요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능동 수송은 에너지와 운반체 필요 한데 한데야. 자 여기에서 위에서 확산이 있는데 촉진 확산이라는 확산은 위쪽에 지금 보면은 수동 수송입니다. 자, 수동수송에서 촉진 확산이라고는 확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운반체를 필요로 합니다. 운반체. 에너지는 필요 없어. 에너지는 필요 없고, 운반체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에너지는 요구되지 않지만, 운반체가 필요한 그 물질 이동 방법으로,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그겁니다. 운반체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는다. 에너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능동 수송은 아니고 수동 수송인데 운반체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한다. 이건 당연히 수동 수송 되려 그러면 에너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의 액티비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당연한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17번 답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운반체 필요하는 수동수송이 뭐냐 이얘기예요 촉진 확산입니다. 자,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자, 흡수가 과당 흡수 메커니즘입니다. 과당 과당 흡수 메커니즘 그러면 포도당은 무슨 흡수로 흡수가 될까요?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해야 되잖아 수동 흡수예요. 능동 흡수예요. 포도당 흡수할 때 그거 아직 지금 왔다 갔다 하지? 그럼 그거 뭘까? 생각 저아좋 음, 18번 문제 바로 나오네? 자, 능동수송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뭐냐? 능동수송과 같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에너지 필요하다고 했잖아. 맞지? 답은요 4 번입니다. 4번 소장 세포에서 포도 보도, 포도당을 흡수를 하려 그러면은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틀렸고 자오 층에 자 폐포에서 교환 가스 교환은 단순 확산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요 신장에서 사구체, 여과, 그 다음에 저장에서 적혈구, 용혈 이거는 삼투작용에 의해서 진행되고 소장세포에서 포도당은 능동수송으로 흡수됩니다 그다음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은요, 촉진 확산입니다. 적혈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자, 적혈구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은 촉진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운반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에너지는 필요하지 않지만은. 이 부분, 기억을 꼭좀 하세요. 그러면 소장에서 포도당 우리 수송할 때, 능동수송은 에너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그 에너지, 에너지 펌프 작용하는 게 뭐가, 있, 뭐로서, 뭐가 있느냐? 기억이 더더어 칩니까? 이쪽에 나오겠지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19번 세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핵 속의 염색체는 주로 DNA이다 아 RNA이다 아니지 DNA지 그죠? DNA입니다 2번 세포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리보점이다 답은 2번이네 그다음 3번 세포막이 변화되어 형성된 것이 미토콘드리아죠. 세포막이 변화된 거 아니고 4번 유사분열 때 제일 먼저 갈라지는 것은 염색체다. 뭐 중심체. 염색체가 미리 갈라지는 게 중심체가 갈라져서 유사분열이 가능합니다 5번 세포 내 호흡을 세포 내 호효소를 가지고 에너지 발생에 관여하는 것은 세포의 호흡 효소를 가지고 에너지 발생 관여해서 라이소좀이다. 미토콘드리아지. 그죠? 자, 세포 소기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 20번 2016년 국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량 중 1일 영양소 섭취 기준 충족률이 가장 낮은 영양소 칼슘 앞쪽에서 우리 한번 나왔는 문제네 칼슘 그럼 21번 세포막 안팎의 수분이동에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 수분이동 삼투압입니다 수분이 어디서 수분활성도가 높은 큰,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수분이 이동합니다. 그 다음 22번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동 방법이 뭐냐 에너지 소모한다. 능동이잖아요. 그죠? 포화현상이 일어난다. 물질농도가 낮아도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운반된다. 당연히 뭐 어? 능동수성 에너지 써서 으 운반되겠지. 그 다음, 모양이 유사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경쟁적 저해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지금 다른 건 다, 뭐, 능동 운반이라는 게, 능동,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건 뭐, 삼투 확산 여부와, 뭐, 확산, 촉진 확산이든, 확산이든지, 그지? 이다 이거, 수동, 수송 이잖아 응? 능동, 수송, 능동에, 그럽니다. 에너지. 그 다음, 촉진 확산. 아까 바로 본문제인데. 운반체가 필요하다. 운반체에 대한 포화 경쟁 특성을 나타낸다. 자, 됐고, 개요.